턱은 되게 와 진짜 벤치처럼 생겼어요 이게 제 물리면 엄청 아프겠는데요? 와 여기 지금 헌터네 집에 왔는데 온실이에요 오, 온실? 네 사육장. 사육장. 네, 사육장인데 여기 이제 필름이 이렇게 색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. 이건 주황색이고 이건 이제 노란색. 이건 좀더 진한 노란색. 그리고 녹색이요? 없잖아 있어? 아 녹색이 없네요 고구분이 그런, 그런 게 없어 아어 <웃음> 여기 뭐 조그만 바구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대벌레 어디갔지? 아 여기 여기 저쪽에 대벌레도 있습니다 위 엄청나 저기 보시면 아, 이제 탐막이되는데요와 아, 저거 귀한 거라고 하는데 신기합니다 아, 아 거야, 이게 지금 헌터의 집인데 이야 이 물량 보세요 엄청납니다 현고 아, 아, 아이고 아. 오, 여기 기대원들이 되게 많네요. 기대원하고 무슨 둥글 장소 같은 것도 있고요. 이렇게, 그리고 뭐버켓티 아, 메탈리퍼도 있네요. 메탈리퍼... 이야... 여기는 또 이제... 아, 키론... 키론들 있고... 타이타스 타이타노스... 네, 저 뜨는... 스 여덟 시는 눈닦요 아, 여기다 키론이에요. 여기도 이제... 여기는 뭐지? 와 뷰세 뷰세 팔러스 오야이보시이 이게 d i s n name 아 오돈톨라비스 브라운 니아 이건 오돈톨라비스 브론 호퍼니라고 하네요 와 예쁜데 진짜 예쁩니다 이게 머리 쪽에도 살짝 문양 있고 이제 모래 호퍼니 어 어, 아 어, 칼리... 아주 신기한 사슴벌레네요. 아 여기 등 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. 턱은 되게 와 진짜 벤치처럼 생겼어요. 이게 제 물리면 엄청 아프겠는데요. 그려긴 가젤라 가젤라 멋쟁이 사슴벌레입니다. 이건 진짜 진짜 벤치예요. 무슨 턱이 턱이 무슨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등이 무늬로 꽉 차있고 이게 또암컷이 있어요 암컷은 이렇게 무늬가 덜 차있네요 와 신기합니다 이야. 여기는 이제 알키데스가 있는데요 크기가 엄청 커요 이거. 완전 빅사이즈입니다 이야 지금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진짜 커요 와 크기를 여기 아, 영상에는 잘못 담겠네요 크기를 와, 근데 진짜 엄청나게 예쁩니다 와, 여긴 지금 이제 여기 멋진 사슴벌레들이 있는데요 와 진짜 많아요 칼리만탄 섬에서 나오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, 하나가 껴있는데요 이건 난방장수 같은데요 난방장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자수에 사는 난방장수 음, 왜 이렇게 하면 안 날아가나? 자 이게 뭐 모엘렌 캄피 여기 로젠버기 저희가 잡은 거 있죠? 로젠버기 소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로젠버기들 진짜 예쁘네요 여기 이제 모엘렌 캄피도 있는데 자 모엘렌 캄피 자, 뿔을 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잘안 보이네요 아. 자 뿌리 보통 개체들보다 이제 좀 좁은 그런 성향이 있죠 이, 이 친구들이 자 여기 이제 모엘렌 칸인데요 보통 개체들보다 이렇게 뿌리가 좁죠 와 진짜 예뻐요 여기 보통 키론하고 뭐 아틀라스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, 이곳은 이제 표본을 고르는 현장인데요. 와, 진짜 많죠. 이게 다 람프리머입니다. 람프리머. 이건 이제 멋쟁이 사슴벌레의 종류가 섞여 있는 거고요.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, 여러 가지 곤충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. 이건 뭐 지금 다 우리가 사 가지고 이제 다 비인 거죠, 뭐. 네, 아 많이 샀죠 지금. 루진버기도 다 사고. 표본을 고르는 한상인데요.